제가 지금 화장 동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제가 이렇게 준비해놨어요 안녕하세요 먹부리 엄마입니다 아, 제가 머리 영상을 찍었을 때 몇몇 분들이 어, 화장도 한번 하는 거 올리면 어떻게 했냐고 하셔서 제가 이제 화장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세수하고 스킨, 로션 바르고 기초, 선크림까지 바른 상태예요 화장할 때 메이크업 베이스를 이걸 써요 손으로 안 바르고 저는 펀치를 이용하거든요 메이크업 베이스를 이렇게 발라줘요 제가 이제 컨실러로 얼굴에 이제 잡티 같은 거를 먼저 해요 저희 딸이 얼굴 한번다막 필링기 갖고 짜져가지고 얼굴에 흉터가 좀 많이 생겼어요 근데 나이 먹으니까 이 흉터도 빨리 안 없어지네요 옛날에는 흠새뭐 2, 3일이면 흔적도 없이 없어졌던 것 같은데 스펀지로 또또 그냥 놀러 가 이렇게 줘요 제가 요즘 화장을 쿠션으로 안 바르고 제가 비비크림으로 좋더라고요 비비크림으로 노래 가더라고요 비비크림으로 이렇게 짜서 스펀지로 컨실러로 잡티를 다시 카버해요. 물게 도다 도다 도다. 이게 비비크림으로 화장을 하니까. 화장이 좀 얇게 돼갖고 제가 좀 건조한데 이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요새 비비크림으로만 이렇게 바닥을 지난번 영상에서 제가 만들어 놓은 빠레트예요 제가 이제 쓰는 기본적으로 쓰는 것만 여기다가 모아놔가지고 어 여러 개안 꺼내고 요거 하나만 다 꺼내면 돼요 눈썹에다가 하려고 제가 약간 밤색 밤색을 틀만 잡아줄 거예요. 아, 이게 거울이? 틀만 잡아준 다음에, 제가 이제 30년 전에 화장 배울 때그 쓰던 연필인데, 아직도 이만큼 남았어요. 이걸로, 이거 미술 연필인데, 화방에서 팔아요. 그때 선생님이 사다 주셔갖고 화방에서 사셨다고 러더라고요 단체로 구입했거든요 그 화장할 때 선생님이 그러셨는데 요 코끝, 눈 끝, 눈썹 끝까지 이렇게 여기까지만 눈썹을 그리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코끝, 눈 끝, 눈썹 끝 이렇게 여기까지 이 이후로 나가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예전에 이렇게 한 다음에 저는 이 눈썹 앞머리가 자연스러우라고 제가 이제 이거 얼굴 분이거든요 이굴로 이 눈썹 앞머리 부분이 좀 자, 조금 자연스러워져요. 납작붙으로 이거 베이스를 눈 베이스를 이렇게 깔아줘요. 이 색깔로 베이스를 그리고 밤색으로 눈 라인을 그려줄 거예요. 여섯. 라인을 잡아주시고요 펜슬로 빈을 다 채워줄 거예요 눈꼬리 살짝 올려주고요 잘못 그리셔도 돼요 왜냐하면 제가 여기 약간 이게 눈 자연스러워지라고 약간 펄 들어간 거 있죠 밤색 펄 들어간 걸로 그 위에다가 덧칠할 거예요. 자연스럽게 덮어줘요 라인 아까 까만 펜슬로 걷는데 요채도로 이렇게 덮으니까 밤색으로 칠한 거랑 똑같이 돼요 요색으로 애교살을 한번 조금 만들어 볼게요 지금 저희 딸이 가르쳐 준 거예요 저희 딸이 눈썹 붙여줄 때 맨날 여기다가 요만큼씩 이렇게 펄을 이렇게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거기다가 여기 조금 앞에다가 눈꼬리에다가도 살짝 연결해줘요 제가 입술은 이거 발라요 약간 촉촉하고 좋더라고요 중요하지 않은데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이제 쉐딩 넣고 블러셔 넣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제품으로 되게 오래됐는데 이거는 저희 딸이사 이렇게 동글동글한 건데 이거는 코끝 제가 이걸로 코끝을 콧대를 세워요 세우고, 그 다음에, 요 제품으로, 볼, 이렇게, 웃, 웃고, 이렇게, 이렇게 한 상태에서, 이거를 정말 해야지 화장의 완성이라고 보거든요. 저는 그냥 밋밋한 거보다 남은 걸로 이제 이렇게 거이 이렇게 하시고요. 제 얼굴 그거는 쉐딩빨이라고 봐요. <웃음> 저는 이 쉐딩 되게 좋아. 이거 이거이 제품 제가 이거 지금 몇 개째 쓰는지 모르는데 그 전에 화장 배울 때는 이제 브루조아가 그거 썼는데 지금은 되게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색깔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이거를 제가 붓을 이렇게 해서 턱 깎으시고요. 음. 턱을 막금하고 깎아요. 옆에도 해줘요. 8개. 저는 솔직히 나갈 때이 쉐딩하고 머리빨인 것 같아요 <웃음> 쉐딩 하고 어 여기 여기는 이마는 오늘은 특별히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요 맨 마지막 단계에 이 제품 여기 약간 펄이 들어가가지고 제가 30년 전에 쓰던 붓으로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세번 정도 미비하다 싶으시면 이렇게 찍으시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제가 저는 이제 화장을 하고 나서 이 인블리 제품인데요 이걸로 이제 픽서를 뿌리면은 이 얼굴이 고정이 돼가지고 되게 화장이 오래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 꼭 뿌려요 눈 감으시고 뿌리셔야 돼요 이렇게 말리시고 나면은 화장이 되게 오래가요 이게 여름에도 휩싸 뿌리고 나면은 막 이렇게 땀 줄줄 흘러내려도 화장 잘안 지워지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화장을 해요 제가 이제 머리를 만지고 이제 올게요 제가 이렇게 머리까지 마무리하고 왔고요 제가 이제 평상시에 화장 이렇게 하고 다니는데 한 20분 정도 투자해요 그리고 저는 이제 눈썹 약간 두껍게 그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볼터치하고 쉐딩 같은 거를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그래서 저는 거기를 좀 집중적으로 피부 톤을 좀 집중적으로 거기에 신경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그 지금 제가 이게 저기 쿠션을 바른 게 아니고 비비크림 갖고 아까 화장했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제가 비비크림도 너무 잘 나와서 입자가 가늘어서 그런지 저 짱구멍 되게 크거든요 근데 그것도 다 커버해주고 이렇게 조금만 발라도 이렇게 얼굴이 가벼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화장해 봤습니다 제가 이제 화장을 한 30년 전에 배웠을 때는 지금 이거하고 완전히 다르게 막 굉장히 눈 같은데 신경쓰고 막뭐 여기 홀 놓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요새는 이제 화장이 많이 바뀌어 가지고 저도 이제 이렇게 하고 다니고요 저도 이제 화장 이제 막 세게 하는 거, 야하게 하는 거 이런 것도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에는 좀 야한 화장을 한번 찍어 볼게요.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먹뿌리 엄마였습니다. 이상 끝!